안녕하세요 m j 용입니다 배터리를 구입하고 사용할 때 배터리와 관련된 낯선 용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배터리 관련 용어들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전기 기본은 전압, 전류, 그리고 저항입니다 전압은 전기를 밀어내는 힘입니다 그리고 전류는 전기가 흐르는 양입니다 전기를 밀어내는 힘이 강할수록 많은 전류가 흐르겠죠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힘입니다 전압, V가 쓸수록 전류 I가 많이 흐르고 저항 R이 클수록 전기가 적게 흐릅니다. 이것을 식으로 만들면 I는 R분의 V. 이 식을 변형해 보면 V는 I 곱하기 R, R은 I분의 V가 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오메 법칙입니다. 오메 법칙은 전기의 시작과 끝입니다. 4SEP 배터리 팩은 무엇을 뜻할까요? S는 serial의 약자로 직렬 연결을 의미합니다. P는 parallel의 약자로 병렬 연결을 의미합니다. 병렬 연결을 하면 배터리 용량이 증가합니다. 직렬 연결을 하면 배터리 전압이 증가합니다. 3.2V 10A 인산철 배터리 4SEP를 예로 들어볼까요? 배터리 두 개를 병렬 연결하면 3.2V 20A 배터리가 됩니다. 그 배터리 네 개를 직렬로 연결하면 용량은 그대로지만 전압이 4배 증가 12.8V 20A 배터리가 됩니다. 이것을 배터리 팩이라고 합니다. 배터리의 용량을 표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12V 100A 시 12V로 1시간 동안 100A 전류를 지속적으로 흐르게 할수 있는 용량입니다. 24V 50A 시 24V의 전압으로 1시간 동안 50A의 전류를 흐르게 할수 있는 용량입니다 전압과 전류를 곱하면 전기의 파워를 나타내는 와트가 됩니다 12V 100A시 배터리에서 전압과 전류를 곱하면 V와 A는 W로 바뀝니다 1200W가 되죠 이것도 배터리 용량을 표기하는 기호입니다 1200W를 1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24V 50A시는 24W 곱하기 50Wc 는 1200Wc 가 됩니다 즉 12V 100Ac 와 24V 50Ac 는 용량이 같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12V 120Ac 라는 용량에 익숙하지만 실제로는 Wc 를더 많이 사용합니다 모든 배터리는 전압이 너무 높아지거나 너무 낮아지면 화학적으로 망가집니다 스프링도 너무 많이 잡아당기면 복원이 안되잖아요 배터리도 과충전되거나 과방전되면 원상태로 회복이 안됩니다. 상한전압은 배터리가 망가지지 않는 최고전압입니다. 하한전압은 배터리가 망가지지 않는 최저전압입니다. 정격전압이라고 부르는 공칭전압은 배터리가 화학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상태의 전압입니다. 배터리 C레이트는 배터리가 전류를 전달하는 속도입니다. 1 0 0암어 1시 배터리는 1시간 동안 1 0 0암페 출력을 지속적으로 낼수 있다는 뜻입니다. 1시간의 방전이 되겠죠. 이 c 는 출력이 2 배예요. 100암페어 20배터리는 30분 동안 2 0 0암페 출력을 낼수 있다는 뜻입니다. C레이트가 높을수록 배터리는 빨리 방전할 수 있고 빨리 충전될 수 있습니다. CC는 c 스턴트 커런트, 일정한 전류고요. CV는 c 스턴트 볼티지, 일정한 전압입니다. 배터리에 일반적으로 충전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상한전압 4.2V 10A시 일티미온 배터리를 5ACCCV 모드로 충전한다면 배터리 전압이 4.2V가 될 때까지 충전기는 5A라는 최대 전류로 충전합니다. 바로 CC모드죠. 배터리 전압이 4.2V에 도달하면 충전 프로세스가 정전압 모드로 변경됩니다. CV모드라고 하죠. CV모드에서는 충전 전류가 감소하는 동안 충전 전압 4.2V는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이렇게 충전하면 배터리가 순상되고 수명이 단축될 수 있는 과충전을 방지하면서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할 수 있습니다. BMS는 배터리셀이 과충전이나 과방전이 되지 않도록 해주는 안전회로입니다 직렬 연결된 여러 개셀 중에 한 개가 과충전 또는 과방전 되기 전에 즉각 충전과 방전을 차단합니다 간단히 얘기해 BMS는 전압 센싱 스위치입니다 엄청나게 간단한 회로예요 그 밖에도 BMS에는 과열, 쇼트, 저온 등에서 배터리 충반전을 차단하는 기능이 있고 배터리 셀 밸런싱 기능도 있습니다. 간혹 내 배터리는 1000A씨인데 왜 1000A짜리 BMS는 없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200A BMS는 최대 200A의 전류를 견디는 전자스위치라는 뜻입니다. 배터리 용량과 BMS 출력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1000A짜리 배터리를 사용한다고 해도 만약에 최대 100A 이상 전열기 정도를 사용한다면 1000A BMS 필요 없고요. 150A BMS만 달아도 충분합니다. 배터리 팩에서 개별 셀은 용량, 온도, 기타 요인에 따라 전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오래 사용하면 전압 차이가 누적되고요. 배터리 용량을 모두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BMS가 문제가 생긴 셀에 과충전, 과방전 직전에 배터리 출력을 차단하기 때문이죠 전압 차이가 발생한 배터리 셀의 전압을 균일하게 맞춰주는 작업이 셀 밸런싱입니다 b m 셀에는 기본적으로 셀 밸런싱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0.1A로 매우 약합니다 여러분들은 1000A짜리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대용량 배터리를 사용한다면 전류값 1A 이상의 이퀄라이저를 다뤄줘야 합니다 여러분. 뉴스같은데서 ESS에 관련된 기사가 나올 때 SOC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SOC는 State of Charge의 약자입니다. 말 그대로 해석하면 충전 상태 SOC 95%는 무슨 뜻일까요? 리튬이온 전지를 완충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리튬이온 배터리는 완충시키지 않고 90%에서 95% 정도 충전합니다. SOC 95%는 리튬 이온 배터리를 95%만 충전하는 시스템을 뜻합니다 오늘은 배터리와 관련된 용어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